자아 나 보여 <웃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웃음> 여기 진짜 길 이쁘다 어떡해? 나 한눈팔 것 같아 안 돼, 미쳤어? <웃음> 여기? 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 대박이야 이거! 넘어져! 자보 진짜 피라미드 같다. 우와 예뻐! 야, 여기 진짜 예쁘다. 집시다. 사람이 없어 그게 너무 좋다 아무도 없어 근데 여기 대박인데? 여기 리풀이야와 어? 어. 진짜 예쁘다 노래 틀까? 재즈? 아난이 소리가 너무 좋아 재즈는 싫어? 응 음, 자연의 소리다 빗소리다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왜 웃어? 오프닝인데 우리 이번 편 오프닝 다시 해보 오프닝 다시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어? 좀 비가 세지는데? This is bad <웃음> 아니, 야! 이번 편 망했어 <웃음> 어떡하지? 촬영은 진짜 못하겠다 촬영이 진짜 힘들다. 아 다사다난 합니다. 여기 다 물방울 묻히는 거 보여? 물 묻히는 거 보여?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를 우리 조금만 더당길까 이거 이제,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이제 또 비가 오니까 아. 아이, 이세요 감사합니다. 나 맛있죠 용. 응? 이거. <웃음> 음. 맛있지? 응. 음. 진짜 맛있어. 아까 따뜻했어? 응. 음. 아 진짜? 지금도 아직 살짝 따뜻해. 방금 튀기신 것 같아. 짠. 아 맛있다. 응. 음. 바쁘지 않아? 아 이거 너무 배고파졌어 지금. 갑자기 비 마시면서 열리라고 나니까. <웃음> 아 너무 예쁘다. 아 여기 너무 좋다. 음. <웃음> 전 비가 막아어 줬으면 좋겠다 벌레도 안 꾸미고 아. 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뭔가 서울 너무 시끄럽고 맨날 맨날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데 여기 오늘은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아연 소리밖에 안 들리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거 같아 근데 여기 주말에 사람 많대 아, 여기 주말에 사람 많아? 응 많대 음. 아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에 가득 넣고 뻣뻣냐? <웃음> 해가 갑자기 그냥 확 떨어져 버렸네요 아까까지만 밝다가 산이 이어어버 버리니까 냥냥난다 lot of money. I've been losing a 가 o t of money. I've been 야 우리 자다가 비 엄청 와서 깨겠다. <웃음>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우중 캠핑 이러면은 막 빗소리 듣고 막 힐링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거는 비가 적당히 내릴 때지. 비가 막 쏟아지는 날에는 거의 약간 재난이야, 재난. 텐트를 개고 타프 안에서 라면을 끓여먹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우중 캠핑 진짜 너무 어렵다. 빨리 텐트를 개고 와볼게요 비가 미친 듯이 계속 쏟아져가지고 정리를 하면서도 닦아내면 비 맞고, 닦아내면 비 맞고. <라면>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물 오진다. 어떡하지? 어저께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우중 캠핑은 부지런한 사람이 해야 하며 잠을 잠자리가 예민하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힘들다. 밥 먹을때 되니까 또 거짓말같이 비가 와서 앞이 보이네 캠핑은 장비빨이에요 비가 웃으면 어떡하 아니 인정 인정 그래, 장비빨이에요 진짜 솔직히 텐트 안에 비만 안 들어왔었어도 이게 방수가 돼서 비만 안 들어왔었어도 아침에 그렇게까지 정신없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가라면 가고싶다 약간 80% 고생하고 20%의 힐링인데 그 20%가 너무 좋아서 또 가는 그런게 캠핑이지 않나 고진감매 고진감 네.